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구렛나룻이 없는 남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와! 양쪽에 숙감도 많이 다르고 모발이 떠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? <놀람> 오늘도 어김없이 다운펌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운펌 레시피는 오른쪽 상단에 띄워 드릴게요 다운펌의 장점으로 구렛나룻의 모양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답니다. 구렛나룻이 없어 고민이신 분들은 다운펌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고객님의 모발은 가늘지만 숱이 많고 쭉 뻗는 직모 모발입니다. 두상이 작은 고객님들은 골격으로 봤을 때옆 두상이 좁아서 뜨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. 그래서 다운펌이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죠 커트로 해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은 다운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두상을 변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<웃음> 다운펌을 먼저 진행했고요. 다운펌 눌린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 커트를 도와드릴 겁니다. 전체적인 커트는 시스루 커트로 진행할 겁니다. 시스루 커트는 어떻게 커트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어때요? 고렛나루 모양이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죠?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. 안녕!